안녕하세요 신토부리 먹거리 t v 입니다 아, 요즘 맛이 제대로 든 산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새콤달콤하거나 고소한 맛이 아주 좋죠 아마 어렸을 때 산에서 따드셨던 기억이나 추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산열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꽃이 잘 피지 않거나 열매가 딸렸다 하더라도 익기도 어,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어, 산열매 중에서 어, 머루와 달래 계암나무와 으름덩굴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루는 다 익으면 이렇게 포도알처럼 검붉은 색을 띕니다 그런데 크기는 포도알보다 훨씬 작고 콩알만 합니다. 모루 어, 생장 과정을 한번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루는 묵은가지에서 이렇게 새잎이 나오고 새잎이 나오고 곧 이어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힙니다. 꽃봉오리가 맺힌 다음에 꽃이 피는데 꽃은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눈에 띌 정도인데요. 어, 그리고 나서 한 6월 무렵이 되면 이렇게 포도성이처럼 녹색 알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근데 6월에는 불숲이 워낙 우거지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셔야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면은 알이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익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날씨는, 어, 태풍이나 이 비바람이 이때 강하게 불기 때문에 열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익은 열매는 아주 어, 좋고 한 5분의 1이 이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속에서 다 익은 열매를 맛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알이 이 송, 포도송이처럼 빼곡하게 있어서 탐스럽고 잘 익은 모습입니다 어, 요즘 그 모루는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어, 와인이나 잼을 만들어서 어, 먹기도 하고 이, 그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래는 우리나라 전국 산에서 자랍니다 다래와 어, 키위는 같은 속입니다 참고로 키위의 원산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어, 뉴질랜드 사람이 에, 중국에서 다래를 가져가서 키위로 육종해가지고 지금 전세계적인 과일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 다래의 생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래는 이 무궁가지에서 어, 새잎이 나오는데 새잎이 나온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은 이렇게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로 자랍니다. 이때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아 말려서 말려 뒀다가 1년 내내 이용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달에는 잎이 꽃이 핑물렵이 되면 이렇게 분홍색이나 흰색으로 변하는데 방아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 달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와 수나무를 잘 섞어 심으셔야 열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수꽃은 이렇게 끝에 꽃가루가 많이 묻어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암꽃은 어, 이렇게 꽃가루를 받기 좋을 정도로 이런, 이런 모습을 띄는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6월이나 7월쯤 되면은 이렇게 예 열매가 아 콩할만한 열매가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열립니다 다래나무는 아 등굴성이기 때문에 키큰 나무나 이런 바위 같은 거 이렇게 타고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라는데 아 자라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키큰 나무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어, 들어서면은 어, 짙은 녹색을 띠던 열매는 자츰 연녹색을 띠면서 어, 익어갑니다. 이 달에는 키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따서 금방 드시면은 맛이 없습니다. 반드시 후숙을 해서 드셔야 맛이 있고요. 어, 이 열매는 이 지달해입니다. 끝이 뾰족하다고 해서 지달해라고 하는데요. 요즘 그 달에 신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산에서 자, 자라는 것은 엄지손가락 보다 좀 작거나 그 정도 크기인데 요즘 신품종은 엄지손가락 보다 훨씬 크고 단맛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암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열매는 도토리 모양이고 어, 맛은 알밤처럼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암나무 어, 꽃은 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어, 다른 나무보다 아, 일찍 꽃이 피는데 3월이면 벌써 선을 보입니다. 이 영상은 수꽃인데 어, 꽃이 피면은 이렇게 장승용 수술처럼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건드리게 되면은 어, 꽃가루가 흰색 꽃가루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안꽃인데 아주 작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세히 또 살펴보면 꽃잎이 자잘한 가시처럼 아주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 특징입니다 아, 이렇게 수정이 끝나고 아,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5월 하순이나 6월 초 쭉 되면은 이렇게 어린 열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암나무 어, 잎은 어,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어, 오각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끝부분이 꼬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게 특징입니다 어,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 열매가 익기 시작하는데 어, 밤처럼. 그 껍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송열매가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송열매는 처음에는 약간 녹색을 띠다가 차츰 약간 흰색을 띠다가 어, 완전히 익으면 밤처럼 어, 갈색을 띕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 알밤처럼 땅으로 떨어져서 다람쥐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그 계암나무 열매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어, 더커서 커피처럼 마시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은은한 향과 구수한 맛이 나서 정말 맛이 좋아서 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으름에 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으름은 어, 열매가 크고 단맛이 좋아서 인기 있는 산열매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봄이 되면은 잎이 이렇게 자라는데 아, 연두색을 띠는 잎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봄기운이 절로 느껴집니다 가지에서는 계속 이렇게 잎이 나와 자랍니다 얼음 아, 동굴은 이름처럼 아, 동굴성 식물인데 주위에 키큰 나무나 바위를 타고 자라는데 아,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아, 또봄 일찍 자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5월이 되면은 이렇게 아, 보라색을 띠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한나무에서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 양성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 영상은 수꽃인데 수꽃은 암꽃에 비해서 아, 조금 볼품이나 아름다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앙꽃인데 수꽃과 아,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아, 아무래도 꽃가루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을 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얼음등굴은 여름이 되면 은키큰 아, 나무 꼭대기까지 완전히 뒤덮어 버리고 아, 하늘을 가릴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자랍니다 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동굴 어, 속에는 주먹만한 열매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어, 열매는 처음에는 짙은 녹색을 띠는데 어, 익으면서 자츰 그 밝은 갈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어, 완전히 익으면 은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흰색 가육이 보입니다 어, 그 과육 속에는 검은색 씨앗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로부터 이얼름은 한국산 바나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을이 되면 은그 단맛에 절로 군침을 삼키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